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지마. 모두 끝났어. 아니, 자신을 아주 잘 지켜냈더군. 아니 원래 천성이 그렇든가. 잔인한 일을 흔히 봐와서 그런지 정신적 오염을 일으키지 않더군. 내 손을 더럽히지 말라고? 당신은 이런 수술을 하는 내가 더러워 보여?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의사이지만 폭력으로 사람을 해치니 그 사람의 손이 더러워 보이나? 병이 든건 테드가 아니라 신디케이트지 왜 변이로 사람을 해칠까? 그 더러운 힘을 왜 탐내는 거지? 그놈처럼 멍청한 갱단 녀석들은 또왜 그렇게 많은 거고? 뇌속 깊이 폭력이 파고드는 것 그게 신디케이트의 병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변이는 통제할 수 없지 말해줘 깨끗한 손으로 어떻게 신디케이트의 병을 치료하지? 그들은 서구 치안관리 조례에 서명하고 신디케이트를 버렸지 그래서 우린 자신만의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이 소리는 그 모터케이트예요 잖아 구원병원은 군단과 결탁했을 거라고. 진짜였나 봐 이제 떠나야 해. 당신은 그들의 상대가 아니야 당신이 구원병원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 이미 할 만큼 했어. 충분히 신디케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야 당신은 원래도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말고 그것에 동화되지도 마라 나처럼 당신이야말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어서 떠나, 내가 시간 벌어줄 테니까 국장님, 용의자 알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으니 우리도 여기 남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최대한 빨리 떠나요 빨리 떠나자고! 마침 지나가다가 졸려서 잠깐 아이언을 시간 끌어준다고 하더니만 얼마 끌지도 못했네 추격병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군단 사람이야 치안국을 파괴했던 군단 부터케이트랑 같아 으이 제수도 없어라! 널 죽이러 쫓아오는 게 분명해! 테드가 구원병원이랑 군단이 친분이 있다고 했어 용병들이 자기들 고용한 사람의 친구를 없애진 않겠지 시간 없어 노란머리 속도 좀 내지그래 지금 경운기 끌어 강적이야 우린 구원병원에서 힘을 너무 썼어 지금은 저 여자를 피하는 게 상책이야 거리를 유지해. 당신들 신디케이트 사람 아니죠? 혹시 공무원? 으이, 당신이 알바 아니야 음흉하게 몰래 듣기는 차나 제대로 몰아! 앞을 봐! 에이, 망했다 망했어 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다 로막다니 <웃음> <웃음> <웃음> 차가 있어! 뺏어! 엘라 <웃음> 화내지 말고 내려서 상대하자고. 추격병이 아직 우를못 따라잡았으니 앞에 닥친 장애물을 먼저 해결하자. 최악의 상황은 앞뒤에서 공격해오는 거니까. 알거든! 노란머리 잘 지키고 있어 달아나게 두지 말고 이따가 또참을게 해야 하니까 어, 어, 어 어디 어 갔어? 내버려둬 이따가 갱단에서 운전할 줄 아는 사람 하나 잡아오면 되니까 싸울 준비나 해 이게 마지막이야 엘라, 숙여 <웃음> 세 번째야. 입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희랑 꽤 가까이 있었습니다. 갱단의 방해를 받았다고 해도 그 수간자 정도라면 저희를 따라잡았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빨리 모는 바람에 혼자 고꾸라졌는지도 모르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선 여기 떠나자. 네, 저게 바로 죽소요 그래서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던 거야 죽여 버리겠어 도망쳐 도망치라고? 어디로 도망치시게 대장이 원하는 제가 바로 죄자인가꽤 하는가 니다죄송됐습니다그 여자가 일부러 여기로 몰아합 거였어요. 당장 우리랑 같이 가시지. 합 고... 죽어라! 넋 놓고 있지 말고 니 내가 뭘게 어, 돌아왔어? 차가 없으면 도망을 못 치잖아요 문 닫아요 출발할 거니까 아이고 이렇게 된건내탓 아니야 어쨌든 일단 쫓아가자고 가자 지금까지 나와줄 줄이야. 진작 무기를 꺼내잖아. 뒤는 나한테 맡겨. 해치우려고? 그럼 나도? 됐어. 넌 팔이 짧아서 못해. 으악! 차에서 국장님을 지켜. 뒤에 있는 적은 내가 해결할 테니. 국장님, 집중해야 합니다 <웃음> 포위됐습니다 저희 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제 뒤에 계세요 아직도 싸울 수 있다고? 역시 수감자답군. 애기가 넘쳐. 군단에 들어온 게 어때? 우리 대장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할 거야. 관리국의 개가 되는 것보다야 훨씬 자유롭지. 난 국장님의 명령에만 복종한다. 그럼 혼자서 했어 보시던가. 혼자 살아니 헛소리 하고 앉았네. 나 아직 살아 있거든. 너나 걱정해. 이따가 내가 그쪽으로 넘어갈게. 지길 저들한테 맺힌 거 이참에 얼른 나 풀자고! 나 기분 안 좋아. 오는대로 해치워주마! 머리통에 혹 100개는 내줘야지! 조심해. 그 여자도 왔어. 죽인다 그 죽여버릴 거야 두번 말하게 하지 마 국장에게서 떨어져 죽여병이 더 있을 거야 서둘러 여길 떠나야 해 이차좀 괜찮은데요? 탈 건가요? 어, 당신... 살아 있었어? 어... 대단한데? 공무원이면 돈은 좀 있겠네요. 갑시다 왜안 쫓아오는 거지? 밤새 쫓아오더니 왜 이제는 보고만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부딪혔다고 3시간 동안 정신을 잃다니 정부기관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나 보네 네 신분에 적합하지 않아? MBCC 신임 국장 난조야 군단의 단장이지. 당신들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신디케이트 폭동 갱단의 두목이지. 네가 추격하고 있는 수감자, 우리 쪽 사람이야. 흠, 꽤 침착하군. 첫째, 추격하는 걸 멈춰 어디에서 의뢰받아서 무슨 목적으로 이 임무를 맡게 됐든 그만 끝내줘야겠어 네가 끝내지 못하면 내가 끝낼 거야 No. 신디케이트에 변이가 만연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정보기관은 두손 놓고 있었어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자기들이 서명한 관리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개입하려 하지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임무에 당신을 파견했어 어떤 배경도 알아낼 수 없는 신임 국장을 말이야 수감자 몇 명을 데리고 하루 만에 테드와 구원병은 두 갱단을 무너뜨리고 그 오염을 겪고도 살아 돌아온 사람을 말이지, 궁금하단 말이지. 정부기관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졸개를 데려왔는지 또 당신을 데리고 뭘 하려는지 말이야 국장님, 당신의 족쇄는 수감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구속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적이라는 뜻이죠 나한테 뭘 하려는 거지? 그 족쇄를 쓰려고? 그래... 해보던가 그 팔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날 제압할 수 있는지 보자고 이렇게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니 네가 가진 힘에 자신이 있나 보군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지 넌 지금 내 구역에 있어 이 의자에 전기라도 흘리면 곧바로 숨통이 끊기는 거야 네가 수감자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아 그 효과를 가르쳐줘 발동되는 조건, 해제하는 조건, 그리고 부작용도 죽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시간 낭비하지 말지 단장 우리 쪽에서 대답을 받아냈어 특수한 개체인데 MBC씨도 족쇄의 원리를 아주 파악하지 못한 듯해 현재 수감자에게 주로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각각 전투력 강화, 약한 감지를 통한 추적, 그리고 강제로 능력 사용을 금지하는 거야. 축쇄가 발동된 후 시전 환자는 속박된 수감자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고, 명확한 언어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수감자의 지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어. 축쇄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고, 해제 조건은 시전한 자 혹은 속박된 자중 한쪽이 사망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늙은이들이 이 여자를 선택했군 역시 쓸만한 놈이었어 그리고 궁금해하던 것도 확인했어 얘기해 숙세에 속박된 수감자는 변이의 심화가 멈추고 오염을 접촉해도 부패하지 않아 그 여자가 변이를 진압할 수 있어 신문을 끝내, 켈에 도착하면 수감자 둘도 내게 데리고 와 음... 아이언은 나한테 안 알려줄걸 그자는 당신 같은 졸개보다 나를 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격리신문이랄까 정부기관이 잘하는 수법이지 군단에 다른 차가 더 있어 내 부하가 거기서 다른 사람을 신문했지 잘 처리했어 얘기했잖아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 느꼈구나 널 데려오길 잘했어 내 부하가 구원병원을 떠나 여기로 왔지 여긴 유산이 있는 곳이기도 해 여기가 확실해? 확실해.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찾아내지 못했던 거야. 아래의 매복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가 갱단들도 연합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일 것 같아. 배잔병일 뿐이야. 별것도 아니지 유산을 걱정해야 해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게 있는 곳이 바로 변이의 중심부야 걱정하지 마, 켈시 흰머리 늘어나는 걸로만 봐서는 군단 전체의 가장이라고 해도 다 믿겠어 오염일은 걱정할 것도 없어 벌써 대비를 잘 해놨으니까 바로 그 유산으로 이번 변이를 일으킨 거다 그것이 이번 변이가 발생할 원인이다 군단도 탐내는 물건이지 알아. 그래서 널 지금까지 살려뒀지. 흥, 네가 원치 않아 하는 거다 알아. 여기가 지옥으로 변한다고 해도 정부기관은 끝까지 두손 놓고 있겠지. 난 당신들이랑 달라, 군단은 전투를 피하지 않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처치할 거야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 이용할 거지, 널 포함해서 말이야 자, 국장, 나한테 네 족쇄를 사용해 너, 오염을 진압할 수 있잖아 나한테 그 힘을 쓰라고 족쇄로 내 힘을 진압하지 않으면 손목 부러질 줄 알아 나이차 하라는 대로 한 이유가 꽤 귀여운데? 됐어. 할거 했으니까 뭐라고 하지마. 속박된 느낌은 어때? 별다른 거못 느끼겠는데 써봐야 알겠지. 키노탄을 터트려서 밑에서 미리 준비하게 해! 우리가 제자를 데리고 시간을 끌자고! 군단이 유산을 손에 넣게 할 수는 없다! 마침 잘 됐군. 덤벼, 손좀 풀게. 족쇄가 힘을 키워주는지 좀 봐야겠어. 너희 둘은 너희 국장을 잘 지켜. 내가 내려가기 전에 죽으면 안 돼. 음. 꽤 쓸모가 있군. 안전장치로 쓰기 딱 맞아. 저자는 S급 소감자예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저자에게 족쇄를 사용하고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나요? 무슨 방법? 당신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긴장 풀어 난 누굴 죽이러 온건 아니니까 내 이름은 캘시 군단의 참모지 이번에 당신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려고 왔어 군단의 이번 작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전리품인 지하의 유산을 환수하려는 것이지 이는 갱단의 내무고 관리조례를 어기지도 않아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우린 정부기관과 대치할 생각 없어 그저 국장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단장의 성질머리는 양해해줬으면 좋겠어 군단이 머지않아 신디케이트를 통일할 거야 서둘러 정부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지 흠. 맞아 나도 똑똑한 사람한테 돌려 말하지 않을 테니 할 말이 있으면 분명히 해. 난 군단의 두 번째 수감자고 정밀한 폭발을 하는 게내 능력이지. 당신이 정신을 잃었을 때 이미 당신 몸속에 폭탄을 심어뒀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꼬마야. 처자의 머리가 터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래, 기왕 단장이 당신을 선택한 거그 선택에 조금의 오차도 없는 게 좋지 걱정하지 마 단장은 당신의 족쇄를 필요로 하니 난 당신을 끝까지 살려둘 거야 하지만 중간에 단장을 억제하고 위협하려 한다거나 모종의 사건으로 군단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나는 즉시 폭탄을 터뜨릴 거야 작전이 순조롭게 끝나면 능력을 거두지 잠깐! 그 오토바이 타던 여자, 당신들 쪽 사람 아니지? 군단이 우리 찾으려고 고용한 사람이지? 그 여자, 어디 있지? 그 여자는 의뢰받은 걸 끝내고 떠났지. 말도 안돼그 사람은 날 찾으러 온 거라고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며왜그 여자에게 직접 묻지 않지 이 족쇄가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있는 건가 가자 저들이 아주 오래 기다렸어 있어. 꽤 많지. 여긴 몇십 년 전에 지어진 사막 창고야. 디스시티 대외무역에 어마어마한 물류통에 대응하는 데 사용됐지. 놀랄 것도 없어. 신디케이트가 지금은 이 모양이 됐지만 삼십 몇년 전에는 디스시티의 진정한 경제 중심이었고 엄청난 공업 도시였어. 디스 c 에서 채취한 모든 큐브를 이곳에서 가공해서 물류와 무역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서구의 이름을 찍어 세계 각지로 보냈어. 온통 대형 공장, 창고, 항구, 용광로였지. 여기도 그중 하나였는데 외진 곳에 있는 탓에 존재가 숨겨졌고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어. 갱단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그저 잊힌 채 더러운 것들을 끌어들여 그것들이 모습을 감추는 데 쓰였지. 한 차례의 대폭발이 디스씨의 광산구역을 파괴해 공업도시의 생명줄을 오염시켰어. 이곳은 파산했고 그 때문에 버려졌지. 그게 다야. 나한테 이런 걸못다니 도시국가의 역사에 대해 읽은 적이 없는 거야? 아니면 원래 이렇게 담담한 거야? 그건... 발밑을 조심해 함정이야?! 하하하! <웃음> 왔군! 드디어 왔어! 이건 보통 함정이 아니야 오염되어 있어 게다가 이걸 활성화하는 힘은 변이 능력이야 굉장히 다른 수감자가 더 있어. 죽어라, 죽어! 신디케이티의 형상이여, 전벌을 받아라. 강림하라 말력이 니놈을 네 죽이고 말리라. 저건 무슨 능력이지? 저 사람들 수감자인가? 바보 같기는! 저들은 말령 외에 신들리 척하는 사기꾼들이야! 수감자들을 마귀라고 선전하면서 우리한테 천벌을 내려야 한다고 온종일 떠벌리는 자들이지! 하하! 이놈들 전부 함정에 빠졌어! 죽여! 죽여! 죽여! 치. 젤절레스의 멍청이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 저자들, 협력해서 전술을 펼치는 듯해 다들 힘을 모아서 군단에 대응하려는 것 같아 저 무기들을 조심해 무기의 위력이 비정상적이야 공격했다간 함정을 활성화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수리 라고 수리 쪄서 X! 기총은! 야! 보식자 곤잘레스, 수리 아 말령에 도왔군 테드 빼고 다 모였네 <웃음> 난 단장 장례식 때나 다들 이렇게 모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됐어 오늘 밤에 살아남아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버틸 사람이 몇이 될지 생각해 보았어? <웃음> 어이! 천모!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셔 조야 형님은 백살까지 만수무강할 거야 그럼 안 죽어! 절대 안 죽지! 아! <웃음> 야나기도 근처에 있겠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들이받고 싸우던 갱단이 이제 군단에 대적하기 위해 연합했어 신디케이트를 통일하는 꿈이 이루어졌네, 단장 좋아 다들 모였으니 내가 하나하나 찾아다닐 필요 없어졌네 한꺼번에 다 치워버릴 수 있겠어